나같은 유튜버한테 협찬은 없겠지만 오늘 내가 찍을 게 없어가지고 브이로그를 찍는데 이제 오늘 또 치킨을 시켰단 말이야 이건 내가 치킨을 먹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브이로그를 찍는데 뭔가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러니까 컨텐츠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치킨을 시켰어 이게 침대처럼 누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침대 없는 저에겐 굉장한거 어, 메리트가 있지 않나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내돈 내자 저는 조회수 상관 안 합니다 예 브이로그 얼마 안 나와도 뭐 괜찮아요 예뭐 자극적인 거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 근데 욕만 먹지 그러면 무난하게 얇 얇고 어 길게 가는 게 최고야 뭐 제가 가진 게뭐 주둥아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주둥아리 터는 게 맞는데 터는 것도 조심하게 털어야 돼 왜냐면 잘못 털다가는 또 구설수에 또 휘말린다고 또 얼마 전에 점 봤거든요 점을 봤는데 저보고 좋대요 유튜브, 하는, 유튜브 하면 좋다고 이거, 이 말을 잘 턴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 많이 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 더, 너무 기깔나게 맞추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밥을 해주는데 음, 내 스타일이에요 어, 이거는 나시고랭 덮밥입니다 나시고랭 덮밥 아, 센스있게 도 이런거 갖다주네요 나시고랭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코노메야키 아, 오코노메야키 딱 봐도 대박같죠? 맛있는면 당땡이 이런거 찍을때 그냥 카메라를 대충 찍기게 아니라 또 이렇게 푸디라는 어플을 두겠습니다 푸디. 네, 이 어플을 꽂습니다 그래야 좀 예쁘게 나오고 이분도 장사할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맛없게 나오네 아,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가를보요 이렇게 자유주의였다하게번한번더 솔직히 말해서 잘못 시켰다 싶었어요 너무 짜더라구요 짠거잘 먹는데 이건 가오브시가 많아서 그런가? 나시고랭 볶음밥은 먹을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찍은 거 보니까 무슨 개밥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누워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불금을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죠 <놀람> 정말 네, 또양먹 입고 나왔습니다 또 친동생 사촌동생 뭐 결혼식이라 하니까 어우 창피했습니다 카메라 들고 혼자 떠들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네요 얼른 도망 나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친척동생 결혼식에서 입장띠를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 받는 역할도 했고요 옆에는 제 남동생이네요 결혼식 일부가 시작할 때 친척 동생 결혼식을 보았습니다.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머리에 돈이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생은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라서 돈에 집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은 언제든지 벌수 있지만 시간은 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제게 제일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고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가 계획한 일들을 위해 하나씩 해결하는 것 이것부터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들을 고민해야 할것 같아요 I'll keep you safe I'll give you my everything falling down, even if we're falling down, all of me is yours, every part of me.